조용하고. 4번 출. 4번 출차 카메라. 옆구리 지금 하나 돌아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검색 들어와서. 이벤트 검색해서. 차량번호 입차 메뉴에 있는거 응. 정문 출고 정문 입구 정문 입구 번호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문 출고 이거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플레이 메뉴에 좋은 입구도 한봐봐또 출차 되는 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번호로 검색을 할 수가 있요2642 아까 들어오고 있어요 응. 여기서 2642 키보드에서 26 누르게 되면 2642 26이 들어간 차 번호는 다 출력이 된265뭐2 26, 6 4 2 2686 마찬가지로 2642를 눌러보죠 아니 2697 누르면 9789라는 번호가 찍히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